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때까지 집, 학교, 학원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였죠 게임하는 것만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 친형의 죽음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하고 오싹해지더라고요 초조하고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 가지고 한없이 비참했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맥이 빠지고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것 말고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점점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결국에는 허공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그 복, 복합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신용을볼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눈에서 막 눈물이 제멋대로 막 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아토피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가족이 죽으면 어떨지에 대한 상상은 많이 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뉴스에서 간접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오히려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접했었고요. 하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같이 반복되는 누군가의 죽음은 좀 따분하게 느껴지기만 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같은 놈이라 이렇게 느꼈던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정피로증이라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공감과잉은 동정피로증을 불러옵니다. 이 동정피로증에 시달리게 되면 공감적 반응이 묻어지면서 정서가 메말라 갑니다 이렇게 저는 늘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친형의 죽음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게임 속의 캐릭터가 죽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같은 죽음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슬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만큼 깊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형의 죽음이 그 당시 그렇게 가슴 아팠던 이유는 제가 친형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형이 그 당시 저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키도 저보다 15cm나 컸고 항상 과체중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얼굴도 저보다 작고 항상 날씬했습니다 아토피도 없었고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미련할 정도로 착했어요 제가 못되게 구는 것도 다 받아줬었고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이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눈에 보이는 아침 풍경은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셨고 아버지도 회사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저도 습관적으로 교복을 입고 밥을 먹고 나서 여름방학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학교를 등교를 했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방학식으로 학교 분위기는 들떠있었는데요. 제 자리에 제가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다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바로 전날에 그 가족의 죽음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도 그냥 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실에 앉아있는 이제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 다녔던 이유가 뭐지 친형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게 인생인데 그냥 그때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 허무했어요 수십년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취업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아봤자 결국 맨날 싸우고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웃음> 진짜 의미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뼈저리게 진짜 뼈저리게 인생 무상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실은 차라리 유튜브를 하지 말까 생각할 만큼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를 말씀드릴지 말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주제들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리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정말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저도 언젠간 죽고요. 여러분도 언젠간 죽겠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냥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셔서 창문 열고 상반신을 반쯤 내밀어서 아래를 똑바로 내려다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것만큼 내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지만 절대 묻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계속 회피하면서 모른 척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게 되면 온갖 하찮은 과치관들의이내 두뇌를 맡기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늘 의식하지 않는다면 요만큼 하찮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죽음만이 이렇게 허색 가득한 수많은 가치들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판가름하고 결정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은 절망적으로 볼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이란 인생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질 것이고 모든 기준과 가치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멸을 이 삶과 조화시키는 행위의 뿌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파는 삶을 깊이 음미하고 역경에 닥쳐도 경화하면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상을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가르칩니다.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자신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요 마크 트웨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대한 공포로부터 비롯한다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예수님도 삶과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소멸한다는 이 사실을 단한 번만이라도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더럽고 피상적인 엉터리 가치들을 삶에서 몽땅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옳거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서도 이 죽음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서 우리 바로 곁에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형이 죽은 이후부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힘들 때마다 이 죽음을 관조하면서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이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극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친형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하루종일 뭐 우울하다거나 고뇌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놀고 먹고 웃고 다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하게 되었고요 실패와 거절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뭐 겁내거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본다면 아마 이 영상에도 악플은 많이 달릴 겁니다 저도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수군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정말로 발생한다면 기분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고작 요만한 이슈에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더 이상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가까피에 그러니까 대한 것도 유튜브에 그냥 올렸던 거죠 또 그러면서도 제가 선택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배우는 것이 즐거워졌거든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살이 빠지고 아토피가 많이 호전되었던 것도 사실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토피를 제대로 관리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면서 슬럼프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극복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한 덕분입니다 비록 10년 전 이야기지만 친형의 죽음은 제가 받은 충격보다 저한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단한 번에 모든 것을 깨우치진 않았습니다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로 로스는 노화든 질병이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 단계적으로 심리 적응 과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이익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단계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친형이 죽은 그 후유증으로 당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게임 중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말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 공부하고 일할 때 저는 방구석 찐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만은 남길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어둠은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상대적으로 삶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저는 패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었을 겁니다 제가 비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네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뭐 내가 어쩌네 니가 어쩌네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기에는 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편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반갑다마음아 채널의 비전입니다. 잠깐 순좀 고르고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되게 지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이 사건의 다음 이야기를 그때 당시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